자, 반갑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 자 그, 음, 그동안에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이것을 우리를 한번 보자 그동안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누구 말타나가 점치고 예언한다에 사고 그다음에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물한 번씩 안문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을 거다 그제 자 유일하게 물안묻고 이렇게 에 살아온 사람들은 어디 있겠나. 위험하게되게 자, 그 역사를 한번 보자. 우리가 4월 17일 날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아, 엄청나게 잘될 것이라고 우리가 진행해왔다. 그죠? 자, 이것이 진행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다. 그죠?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트럼프와 우리가 김정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유국절이 막 생긴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그제? 했나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밝혀진 거 제가 북한 에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가 할 때는 우리는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게요그잘 진행돼서 잘 집지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5월 음, 25일 날 그제? 결정적인 이제 5월 25일날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담 안 하겠다. 안 만나겠다.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멘붕돼 보잖아요. 그치? 전 세계가 멘붕된 거야. 자 그런데 23일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3일날 제가 저동년상 강좌를 한게 있을 거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응? 이 구군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 했을 거다 그치?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5월 26일날 11시 30분부터 우리는 천재를 지내러 가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천재를 하면 지내겠다 왜? 나라가 혼란스럽니까?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5월 25일 날은 완전 멘붕 되는 거야 그지 우리는 23일 날 나라를 위해서 2 6일날 천재 진회로 가겠다 그 전에 1월 달에는 어떻게 5월 2 6일날 천재를 진회로 가라니까 어? 뭐 그룹들은 어떻게 천재 진회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천재 진회로 가지 말 라는 사람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말하지 말고 <웃음> 에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뺄게인지도 모른다 이? 깨박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25일날 트럼프가 이렇게 깨버렸다 야 그러니까 이 전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도 난리 났잖아 그동안에 처음잘 됐다 해가지고 점친 사람들, 막한 사람들은 난리가 처음부터 막, 또막이 동영상을 해가지고 막 시행 난리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23일 날 아,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천재를 26일 날 정식적으로 11시 30분부터 지내야 되겠다 딱 했는데 우리가 천재가 언제 끝났어요 3시에 끝났다 3시에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는 몰랐지 그죠 자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인장하고 2차 회담을 이 시기에 모르게 비밀리에 상담을 했죠 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섯 시에 끝나고 우리는 축하, 뭐죠? 축하, 어울림, 어울림 한마당을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곱 시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덟 시에 어떻게, 2차 해담 발표했는, 그죠? 2차 해담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럼 이것이 우연일까? 뭐, 우리는 우연이다. 우리는 우연이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한치의 뭔가, 하늘이 준이 기운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그죠 6개월 전에 잡았던 날이 하필이면 25일, 2 6일 하는데 25일에 이렇게 난리 나갔고, 2 6일 하는데 3시부터 비밀회담을 해갖고, 8시에 발표했다는 거.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에 우리는 우연이다. 그죠 우연이 있는 일이지만은, 자 그러면 지금 북한 핵, 핵 협상이 북한 핵선양이 한쪽은 잘 됐다 그 정도면 잘 됐다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 파란 문 짓이다 막 해서 뭐 난리난 거야 그제 우리는 지금 정신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거다 정신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막 귀신이 막, 나라 국은 도마찬가지가 귀신이 막 혼란스럽다. 작년부터 막내아갖고 어떻게, 기존의대통령부터막 줄줄이 줄줄이 잡혀가고 그지? 거둬서갖고, 줄줄이 돼갖고, 나라가 막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돼있다. 그래서 이런 풍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냉정을 좀 기해야 된다.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빛이 예측했, 어 예측 다 해줬잖아. 그치? 근데 왕그참좀안 하노. 그게참고했으면 저거 실수 안 할까, 이거? 터지고 난 뒤에 바로 독립사고 올려갖고 잘 됐다고 난리지긴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이.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 옛날에 우리는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아, 뭐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천방지축이고 어, 알지도 못하는 이 그런 통령이 그런 사람은 아예 되는 거다. 김정은 어떻게 뭐 개파하고 나서뭐 형제도 죽이 때뭐 삭고 이런 식으로 이가 아예 되는 거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기는 아주 양순하고 하지만은 이뭐 단호한 그런 것은 좀 있겠지, 지 이것이 단순 판단형 타입이다. 단순 판단형 아시겠지? 그러니까 뭔가 끊기만 뒤는 딜은 별로 없어. 다할때 단순 판단이니까 바로 결정, 바로 행결, 바로 도전 이것이 주특기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뭘까? 신중 고민인이다. 엄중하다고? 엄중한 것도 있지. 신중 고민에 고집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고 그냥 단순하게 퍽퍽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는 거다. 이 모든 지금까지 온 것들은 전부 다 전략적으로 응? 공갈도 치고 어울리게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응? 이것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하게 된 기본적인 이 재능 특성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떨까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다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타고난 거 보면 이것이 바로 심사숙고형이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궁합은 어떻게? 이 트럼프하고 궁합은 좋고 요렇게 궁합은 좋은데 어떻게? 요래는 궁합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그지 그렇게 미루고 시루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여기는 아주 약삭버리고 잔머리에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엄청난 이익과 돈에, 응? 미쳐요. 이건 항상 트럼프 대통령 하다 보면 돈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돈 타령을 엄청나게 할 거야. 뭐 하는 것마다 돈이다. 그런데 여기는 하는 것마다 어떻게 약삭 빠르다. 그렇게 잔머리가 많다. 아주 이게 어떻게, 이건 배베 꼬는 것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제일 편한 사람은 여기다 우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편하다 그러면 주기를 한번 보자 우리의 각자 주기를 우리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고 여기에 있고 여기 문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트럼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 있어? 같은 1 4번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뭐고 문재인 아니다 22분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2분이고 트럼프는 14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25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제일 나은 게그제 지금 하는 거는 상당한 폭으로 어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공세를 쳐도 어 무방한 거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이말이 이 사람인데도 꼬이고 저 사람인데 꼬이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양쪽 말 들을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도 머리가 좀 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야 이건 내리막길이래, 그제 이 궁지에 좀 몰려 있는 거예요, 궁지에. 근데 이 약삭빠름으로 가서 어? 어? 진행될 거 이듯, 그제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떻게? 섭상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미국 눈치를 많이 사람들인데 많이 보게 되겠죠. 특히 이 무기상인데 많이. 뭔데, 그러면, 이 평, 평화체제 하게 되게 되면, 이거 뭐, 그거잖아. 무기 못 팔아먹는다고 지금, 어, 난리 날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고, 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궁합이 좋다 했죠그 이렇게도 궁합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누구말따라, 운전사, 준비책이, 뭐 중매쟁이로서는 딱 그저 그만이다 그죠? 중매쟁이로서는 딱 그저 그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해 왔던 거 나라가 지금 위태비태하다 나라가 위태비태하니까 어? 나에게 앞으로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 동영상 좀 만들어 갖고 올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생색은 북미 대담해가지고 생색은 냈지만 은 지금은 우리 압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는 지금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겠지, 그지? 경제적인 문제도부터 시작해 복잡한 문제는 많고 트럼프 대통령은 운 좋을 때 당선은 됐어. 운 좋을 때 당선은 됐다 이 말이 말년은 난 좋으니까 운 좋을 때 당선인데 이또 이게 가다가 보면 이 내리막길이 돼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잘안될 잘 가능성이 좀 많아. 이. 마음대로 안될 가능성이. 그러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워낙 괜찮으니까, 그죠? 워낙 좋으니까, 이때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이 했는데, 이 북미 해협상이참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이 국민들이 너무 분열이 돼 있는 거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이 분열이 돼 있고 이견이 다른 의견을 내는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혼이 빠진 혼 빠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난장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방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난잡해지지. 조금 조금 있으면 이게 정액 개편 하겠지 그제 뭐 되지도 않겠지만 은정개 개편 해갖고 또뭐또 물고 늘어지겠지. 그래놓 우리 하, 자기 한 치의 자기 앞말도 모르면서 그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우리가 제일 편한 게 아마 정치에 손도 없고 정치에 관련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제면에뭐 가장 편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여기 가다 보게 되면, 여기도 만만찮은 시기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 시기를 잘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정노만테 가도 한 단계, 한 단계 돼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계산적인 사람이잖아. 그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종전 협상하자, 한다 해갖고 하자 해내고이 트럼프가 할것 같아? 없기는 이야기하지 마세 절대 안 한다 이말이야 해도 어? 그렇게 하사 해놔 놓고도 안 한다 이말이이를왜안할 이유가 뭐겠나. 여러분 생각 안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 올게도 우리는 어떻게 올게도 중앙선거가 있고 어? 한 2년 뒤에도 2020, 2021년에 했나. 2021년에도 우리는 재선 투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울가 모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은 안울면겠나 그때 그 우리가 미국 대통령인데 우리가 하자 해갖고 도저체 평화 업적 한번에다 때려 고 노벨상은 니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인데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가 안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협상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뭐 소용없어 우리 안 나서면 안 되니까 우리 계획대로 와이렇 거잖아. 그렇게 누군가 있잖아. 뭐비어펌비어 그거 먹고 어? 국무장관이가? 분명히 오고 얘기했잖아. 어? 뭐, CVID? 이 VI는,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된 거지. 말만 했으면 된 거지. 꼭 글자가 뭐 필요하냐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로 갈까, 이거. 자, 9월 달에 뭐,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간다 했으니까. 그렇지 평양 간다 했으니까, 가끔면 야, 우리 총전 협정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갖고, 야, 이제 종전협정 하면 합시다. 이렇게 될거 아이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평양에 가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해? 뉴욕에 오든지 워싱턴에 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 야, 이제 종전협정 하면 그러면 또 세상이 또 한번 놀라겠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 이미지가 또 확확 바뀌겠지? 공수 끝나면 안 되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다음 단계가 있겠지. 종료 협상 해놔놓고, 야, 너 그거 좀, 무기 좀 들고 와. 이러면, 미국, 한국 마음이 어떻게, 원산항에 가갖고, 막, 으이? 포탄 좀 하면, 또한번싹 씻고 오겠지. 아, 씻고 오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아, 경제제자, 응? 야, 우리가 지금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긴데, 어? 우리나라 보고 어떻게 하겠노? 아이씨. 경의선도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하고, 좀 해봐. 이렇게 될까, 이거? 우리 보고 시일까 이거? 그치? 돈은 우리가 다 돼야 되지.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되겠나? 트럼프도 안 된다 했잖아. 그치? <웃음> 그렇게 또 한다, 이말이 그래 놓고 좀 이따가 어떻게? 어, 뭐, 뭐,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워시 들어왔으면 이제는 트럼프도 이제 평양 한 가봐야 되겠지? 아, 평양 딱 가갖고 해원단딱 하는 거. 야, 우리 이제 응? 평화협정, 대사관, 영사관을 하든지, 연락서 사무소를 하든지, 응? 그려놓고, 우리, 이제 한번 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노? 야, 중국도 와라. 이제 평화협정, 평화협정을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쫙쫙, 이거, 응? 깔아먹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까 애 간장만 다놓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줄 사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승급해가지고 뭐 하면 저거 미국에서 해놨다 하더라도 안한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 말이야. 그, 그 이쪽 빼 요까지만 해. 그리고 단계가 뻔하잖아. 지금 하면 어떻게 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번 딱딱하면 이제는 이제 그거 하겠지. 종전 협정하겠다. 그제? 한번다가다 가고, 응? 갔다 오면, 연락하면, 그래, 내그 가서, 우리 판문점에 한번 오나.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판문점 어있어 <웃음> 김정은이 언제 판문점 어있어 나도 우리 여기서 판문점에서 도장 한번 찍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종전선을 뺏길 때 되겠나. 그럼 평화협정까지 갈락하면 안쪽까지 몇 번을 울어보야 된다. 그럼 그 정도면 우리 잘하는 거야, 이? 그렇잖아. 미국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하지않다고 되겠나? 그리고, 생각 해봐. 저기는, 체제가 다르잖아. 빨간 고 노락하면, 언제부터 하겠노?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하, 아, 보수니, 진부니 뭐, 북풍이니, 빨개이니, 이런 이야기지. 제벌좀 하지 말고, 나무, 뭐, 어? 같은 민족은 형제들이 떨어졌다고 해보자. 누구 말따나 큰 형, 작은 형이 씨, 땅 담은 개 갖고 요새 재판하는 사람 어메나 많노? 이 서로 뭐, 부모꺼 뺏어가지고,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그제? 원수 시간에, 이? 근데, 이제 원수 풀, 풀고 가면, 막,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저거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잘 먹고 잘 사고, 어 전쟁할 걱정 없고, 어? 위험 없고, 그러면 되지. 그 뭔데, 뭐, 통일 이야기 하고 있는, 뭐, 통일, 그거는 나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일 싫은 거야. 되지도 않을, 지금, 당장 되지도 않을 통일을, 왜그 통일 하자고 하면 뭐, 김정일 위원장 죽으라는 소리가, 이게 뭐, 이게 뭐 김정일 대통령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하라는 소리가, 김정일 대통령 위원장이 죽으라는 소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 그래서 이런 단계 단계로 지나가는데, 이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다. 이, 내년 후면만 지나면, 이 얘기에서는, 온들이다 풀어나와.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구분이 상대적으로 팍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활성화가 많이 돼갖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의 징조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경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돈을 내주고, 뭐, 이렇게 이거 하고 해도 우리나라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잖아.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이 그쵸? 인프라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투자, 투자의 목적으로 쓰기는 쓰지만은, 누구말따는 줄로소련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하지만 투자에 대한 해수 능력은 없다는 말이야. 그 투자한 것이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 월급을 주잖아 공사비 공사비가 책정이되서면 월급으로 다 주고 그것이 또묵는 것도 다 소모하고 국내에서 소모되지만 여기는 뭐북하니까 저주로 갚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긴축 재정하고 뭔가 이게 좀 다른 데서 활성화가 돼야 이 보충을 하는데 세계 경기가 또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뭐가 우리인데 수익이 소득이 많이 돌아와야 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빚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빚이 한 사람당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네그제이 도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정리도 하고 가격도 낮출 거는 낮추고 집값도 낮추고 사람 살기 위해서도 낮추고 다 준비를 해놔야 돼그 때를 위해서 지금 돈 있다 해가지고 세금 조금 더 그린다 해가지고 그거 다시으면안돼 누적해 놔야 돼 지금 언제그 돈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자금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게 되면 외국 자본도 좀 들어갖고 우리나라가 이 이거 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지금 다 혼이 빠진 거야 서로서로 서로 욕하고 서로서로 서로 비방하고 서로서로 서로 욕하고 그럼 이것이 뭐지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귀신이 휘둘리고 있는 거야. 귀신풍이 나라를 이거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오늘 내 공부할 거는. 그러면 우리는 잘해야 되겠지.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면 안될 거다. 이게 분명히 안 된다. 성급하게. 이 둘이 가 하나는 심사숙고형이고 하나는 신중고민형인데이 진척이 빠르겠나? 저렇게 빠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 둘이는 지금 약간의 어려운 점에 처해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웃음> 우리는 바쁘다 우리만 바쁘다 그렇 그런데 우리 바빠도 소용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전쟁 안 하고 그다음에 다리나 놓고 뭐 길이나 뚫고 뭐 농자 뭐 해제가 경제적 해제가 되게 되면 이제 개성공단이 하던 거또 찾아오고 막그정도 뭐 밖에 없다 강광이나 가고 백두산이나 가고 그런데 백두산은 어쩌면 갈 가능성이 좀 있겠네 변비기도 한다니까 자 이럴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그냥 우리 제정신으로 혼란스럽겠나 하는 거다. 재정신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풀어줄 거예요. 귀신병과 허주병의 차이를 우리는 풀어주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다. 귀신병과 허주병. 자, 여러분들은 귀신병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아, 귀신병은 첫 번째 개 심한기병이지 정신 나간 사람들 자, 우리는 신병이지 세 번째, 우리는 신기다 그치? 그런데 허주병은 뭘까? 허주권, 허주병이라는 것은 두뇌 세뇌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뇌가, 세뇌가 돼가지고, 어, 아니, 귀신이 아니지, 이거는. 지 머릿속으로, 머릿속에 허주, 허주, 그 허상을 지금 씌워 나 놓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우리는 허주병이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의,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흑계비 종교들의 이 세뇌 때문에라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앞으로 대단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귀신병이라 하게 되면 빙의, 신병, 신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알죠. 그죠 많이 했기 때문에 안다. 자, 그러면 이 허주병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치? 그러면 이 허주병은 뭘까? 이 빙의에 해당되는 허주병은 뭘까? 응 음? 망상 자 이거는 두뇌병이됐다 그제. 두뇌가 세뇌 돼서 그러니까 이거 허주는 어떻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볼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만 상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야 자이러봐 통일이 대박이라 했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북한은 저기로 했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북한 회담하니까 지금 뭐안 된다고 깨박이 놓고, 잘 되는 거못 봐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빙의다, 이 빙의. 두뇌빙이다 이거. 둔의 두뇌빙이. 빙의. 귀신이 붙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응? 이거 허주병이다. 이기시 세례가 돼갖고, 허주네그 다음에 이 신병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는 뭘까? 아이제 아픈가? 아이들 심병이니까 이건 두뇌가 아프다는 거지. 그치? 두뇌가 세뇌돼 갖고 틀린 것도 무고 우기는 거예요. 틀린 응? 것도 안안 안 되는 거야. 이? 우기는 거, 우기는 거. 남들이 말하면 듣지도 않해요. 그렇게 지혜, 지 도치해가지고 막 그거 우기는 거다. 틀리도 아이닥하는 거예요. 그 얘가 뭔가요? 아니 저기가 양력이라 해도 엄력이라고 우기는 거다 그거만 음, 그거나 저기가 양력이라 해도 엄력으로 우기는 거야 자그 다음에 신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떨까 응이거는 음? 순간순간적으로 그래 예? 순간순간적으로 또라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의 집단야 집단 이끈 집단 비슷하게, 이제. 저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 저끼리 모여갖고, 저끼리 권리를 획득하고 있어. 털리도 무조건 맞는 거야. 그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특검하겠지만, 은더럽킹 특검이나 마찬가지다. 그한파 봐, 조금 있으면 뻔한 거다, 말이야. 아, 그게 뭐, 야당만 걸리있겠나 여당도 걸리있고다걸리있을 거야, 요 그, 있는 거지. 저, 저, 여의도 있는 사람들, 그, 태반이 다걸리있을 거야, 요 그러니까 또 수출하고 또 수출이 팔려갖고 없애자요. 꾸 그래갖고 막 국회 에막표안 찍고 이러면서 막 그거 막 없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또 이렇게 나갈지도 몰라. 왜 뻔한 답이잖아. 이것이 우리는 도대체 이 허주병이야.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여의도에, 여의도 국회에 이 허주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노? 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이 귀신병도 아니고 이건 허주병이야 그런데 이 허주병은 어떻게 좀 있으면 이 귀신병으로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허주 어 허주병이 허 우리 무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자 이거는 우리가 무속이라든지 무당끼 있는 사람인데 풀려가는 방법이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 두뇌가 세대돼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타입이야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해야 돼자 그러면 남이 이야기하면 들어줄지도 알아야 되고 남이 하게 되면 맞는가 틀린가 구별도 할줄 알아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지금 이만한 부분들은 습근 했잖아요. 그지? 파란색이 습근하고 여기 빨간색 조금 있는데 나머지는 막 전부 다 갓다리다. 이 갓다리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 전부 다이거다이 갓다리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겠지. 그지?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은 이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 이거는 두뇌 빙이다. 빙이. 그거는 질병 수준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고하고는 생각이 아니다 누구말따라 말하면 말을 안 듣는데 뭐 그지 말안 듣는 거 그러면 이것을, 이것들이 이것 우리나라를 확 몰아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나라야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같이 엄청나게 비참한 나라야 다른 나라는 나라를 위한 마음은 있어 나라를 위한 마음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저보다 개인의 이익집단을 위한 마음밖에 없어 그렇게 무조건 깎아 내리는 거야 무조건 막 거짓말하고 무조건 덮어 씌우고 무조건 네거티브야 부정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내년까지 완성을 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특별한 거 이야기했다. 이 완성을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의 협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돼. 어떻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때까지는 재선의 선거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아마,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한 2020년도 갈쯤 돼야 아마 평화협정에 도장 찍을지도 몰라. 그치? 지지 끌다가, 잉?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당장 뭐, 내일 아침에 통일된다고, 그 착각에서, 이건 망상이야, 망상. 우리가 지금 내일, 내일 당장 뭐,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상이야, 잉?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인데 표안 줬다고, 나라 팔아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히 빙의 수준이야. 그리고 어떻게? 애기가 붙어갖고 어떻게? 내 2등이요? 이러는 것은 어떻게 되겠노? 이거는 이거죠, 이거.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아니라면, 자기가 갈 길이 아니잖아. 요갈 길이 아니라면 손 떼는 길이 맞아. 너한테 피해주지 말고, 쪽팔지 말고, 아 응? 애기가 뭐, 토론하는 데 가보니까, 정말 애기 같은 것밖에 못 하잖아요? 해도 되나? 흉내를 쪘네. <웃음> 우리 쪽팔린 짓을, 아 그걸 누가, 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밀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노? 그거는, 그걸 밀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집단이다 이거 신기일을 갖고 있는 집단 자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인생상 다 푼다는 거다 구군과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다 푼다 이거 가지고 난좀 푸는 방법은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그 다음에 무슨 단체에서 일어나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푸는 거야 그짓만 같아요 이게, 귀신병 들리는 사람과, 허주를 안고 있는 사람과, 일반 사람과, 세 개만 딱 갖고 있으면, 이 인생살이 좀더 푸는 거야. 지금 뭐, 사주, 이 수리사주도 필요 없다, 수사했다. 그상생한 거는 수리사주가 있어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누구면, 오너들이, CEO들이, 판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경영전략증에서 결정을 하는 데는 이세 가지만 있으면, 그경형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줄수 있는 거야. 하네, 아, 여기서 분란되고 서로 이렇게 막, 어, 그거 하고 이런 거딱 들으면 이세계만딱 갖고 딱판단하게 잣대를 딱 대게 되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갖고 이것이 발전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망종가, 이것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참조해야 되겠죠. 참조해야 된다. 올해는 괜찮지만 은 내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왜? 지방선거가 지금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또 터질지 모른다 그렇게 엄면면 머리 아프겠나 대통령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안 하게 되면 공든탑이 어떻게? 공든탑은 무너지고 어떻게? 저, 폼베이 같이 땅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그, 그 뒤에는 더큰 문제들이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 예? 응? 화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땅에 다 묻혀있잖아, 폼베이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다무어붙잖아 그건 폼베이 구부장 말고, <웃음> 폼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밝다 지금은 트럼프, 조금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보니까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한미 공조는 확실히 해야 돼 북한이 진미 국가로 돌아서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라면 내가 나라가 잘 산다면 대한민국이 잘 산다면 저 트럼프 대통령인데 내가 그랬다 우리 막 미군 주둔하는 거돈다대볼게 막, 그건 돈몇푼 되겠노? 에이, 그, 참말로. 그 돈, 뭐, 그거 갖고, 막, 나눠서 내고, 뭐 이런 게있노 우리나라에 오가지고 있는 거만 해도, 자기들이 또오지고 뿜어내는 게 많잖아. 뭐, 주둔비 그거야, 주고, 자기들 도 오가지고 월급 주갖고 뿌리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거 주고받고 하게 되면, 뭐, 주둔비 그거 다 대푸면 되지. 그거 뭐으면될게뭐 있노? 그래서 돈 쓸데없는데 갖다 쓰고, 그런 거스임시치면임시치면 뭐, 그, T, T, 50, 어떻게? 해? 마다 공급할까 이가 그 팔아가기 이금 좀이또다 대표문제지 그렇게 난쪽 팔리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가기 위해서 내가 너무 어렵 멈것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주변 나라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는 한 단계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어? 예측을 해보는 거야, 맞을지 안 맞을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천복의 논리에 따라서, 수리사주의 논리에 따라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거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 너무나, 어떻게?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제약하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